이제 그 상의를 보면요, 상의를 고칠 거예요. 근데 어깨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어깨 크고 소매 기장 크고 그래서 옛날에는 소매 부리가 6인치였는데 6인치에서 6인치 반이었는데 요즘은 5인치 반, 5인치 4분의 3 그렇게 입습니다. 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줄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어깨가 커서 이만큼 줄일 겁니다. 줄일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손님은 지금 어깨가 보면은 하견 이라 그래요 이걸 하견 어깨가 많이 쳐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견이고 이게 중견이고 이게 하견이랍니다 근데 이 패드가 아주 얇은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한 1cm 정도 된걸로 패드를 넣어줄겁니다 사이드로 해서 줄일거요 뒤품을 항상 줄일 때는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뒷부분고 크다고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가요 항상 양복은할때깊부분은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여기에서는 한 1.5cm 정도만 줄일 겁니다 더 많이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나이 원이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 고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좀 줄일 건데 상동은 이쪽에서 안쪽에서 지금 줄일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작업하면서 보면 되고요.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 고쳐서 그렇지, 고쳐놓으면 이 정도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은 땡기듯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 예, 그, 상아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암물재단이 지금 이 핀을 이렇게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인다고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일 거라고 꽂아놨는데 이만큼 지금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줄일 건데 여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너무 커가지고 약간 찝었습니다 원래는 이 찝으면 안 돼요 여기를 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줄여야만이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틀어 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요령을 좀 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매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매 이동선이. 소매 암홀 재단하는 것을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소매 이동선이 여기잖아요. 근데 소매를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제가 핀으로 이렇게 집어놨습니다. 이만큼 줄일 거라고 어깨를 암홀을 이렇게 앞쪽에도 좀 줄이고 옷이 너무 커서 앞쪽에도 줄이고 어깨도 줄이고 뒤품도 좀 줄이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꽂습니다.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돌아가는 선이 암홀 선이 이게 돌아가야만 어깨가 채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동선에서 소매 이동선 이게 표시해 놨잖아요. 나중에 소매 재단할 때도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이동선하고 이렇게 했을 때이 선이 이 선하고 암홀에서 소매에서 암홀 돌아가는 선이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곡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소매가 제대로 안 달립니다. 그러니까 소매 이동선하고 이동선하고 이동선이 여기 있잖아요. 소매 이동선이. 이 동선에다 맞춰서 곡선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소매 나중에 재단할 때 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대로 그려놨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선하고 여기에서 곡선만 제대로 맞춰주면요 몸판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 때이 곡선하고만 제대로 맞춰주면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조금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래야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는데 두개가 지금 한번에 표정을 놓고 잘라지지 게잘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나씩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뒤품도 크기 때문에 뒤품도 지금 쳐내주는 겁니다. 몸판은제 재단했고요. 자, 아무쪽만 찍는데요, 지금. 근데 이렇게 봤을 때이 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가갔으면은 이제 미싱으로 한번 박아 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게끔 핀으로 지금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다 찝어 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어놨지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웃음> 이렇게 남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밑가시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딱펴지는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있으면 습 항상 핀을 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찔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했을 때는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박아왔잖아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끔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우라가 지금 보면 크잖아요. 지금 우라를 맞춰서 잘라 주면 됩니다. 그 밑에 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웃음> 뒤집었을 때. 아무 암홀테이프를 붙일거예요 붙이기 전에 다이질에 지금 두꺼운걸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이거 싹 다듬어주어야 돼싹 다듬어주고요 이게 지금 암홀 테이프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암홀 테이프가 쳐져 있는데요. 이런 걸 밀고 가만듭니다 아, 이런 걸위에서 눌러야죠. 잘라보면은 정확하게 안 잘립니다. 다듬어 줘야 돼요. 항상. 곡선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심지가 안 붙어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하고 여기하고 심지가 안 붙어 있을 경우에는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야말로 소매 닿을 때 조금 편해요. 이게 지금 심지를 안 붙인 상태에서 소매를 달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 합니다. 칼이 들어가면 되지만. 이 아몰 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달면서 몸판에 타카랑이들다가지 마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오바로콜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으로 박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버록 글치라고가지고요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지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암무리몇 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암홀을 그 소매에다 맞추려면은, 12인치가 조금 안 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보면,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아무리 아모리 14분의 3. 항상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소매통이 6인치에요. 6인치에서 소매통을 조금 줄겠습니다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부리를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 밑에는 줄일 이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좁이되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 쳐냈잖아요. 뒷판에서 쳐내고 그래서 한 1인치 정도는 지금 나무를 소매통이 지금 크잖아요. 소매통이 큰데다가 몸판은 줄였어요. 몸판은 몸판은 한 1인치 반 정도 줄여서 요정도 쳐낼겁니다. 여기서 쳐내는 양이 이렇게 쳐낼거예요 쳐냈 쳐낼때게 팔통이 크고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암을재단 할겁니다 이제 소매 기장을 지금 줄일거잖아요 1인치를 줄일겁니다 소매 기장을 소매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거기 때문에 인 줄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떼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 정도. 시지 포함된 겁니다 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낼 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조금 적게 할 겁니다 우측팔을 저 이렇게 그려서 저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똑같이 두 개를 팔이 정상인 사람은 근데 잘라낼 때 원래 그린 선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이아몬 밑에 곡선이 나와 주어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쳐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드를 하면서 이 체에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더 들어가게 그래서 곡선을 먼저 해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 이제 앞머리 선이잖아요. 계단이 밑에 이 선이 둥글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 그선 보다도 그 안쪽으로 따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몸판에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박음선이고 여기까지는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하고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옷이 처매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있니다그 조금 파주겠습니다. 손에다 놓이고 안놀어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화살표에서 이렇게 났을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소매가 아무리 잘달아도 웁니다. 이 곡선이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소매 닿으면 소매가 정확하게 아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요. 오라잘려야 되는데 분화가 많이 나오면은 아래에서 체입니다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수용 많이 넣어주는거죠. 여기는 넣을 수 있는데만큼 다 넣는거죠. 하 겹치지 않을 정도. 넣어주는거죠. 여기 사이바를 지나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거든요 겹치지 않을 정도로. 겹쳐서 어가면 안되겠죠. 캡처스드가 만듭니다. 저요 정도면 잘 잡힌 거죠 지금 약간이 괜찮습니다. 요정님. 만들어놨잖아요. 성형를 만들어놨으면은 한번 핀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아, 여기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송외산이 나중에 헤드 달때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래서 달아보는 겁니다. 아좀 소매 이동선 있는 데쪽 있는 쪽여기를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동선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이쪽. 이렇게 이동선이 이동선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소매 돌아가는 선하고 몸판 돌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여기가 딱 맞겠죠 돌아가는 선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들었을 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약간 좀 맞는 것도같요 여기는 학한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핫한이 절대 들어가면 안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다 남고. 그럼 이걸 안3회를 박으면서 싹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뒷판다번 박아야 되겠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좀큰 경우는 또 뜯듯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뜯다가 박으려면 힘드니까 늘 수도 있는데 안 되면은 이쪽에서 약간 접어줘도 됩니다. 너무 많을 경우는 에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약간 사물일 정도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소매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예. 소매가 잘 달렸나, 안 달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잘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잘 달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달면 됩니다, 소매를.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 달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이 곡선 제대로 나오니다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수성집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일반 양복점이나 정품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겠죠 소매를 이렇게 어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맞춤이나 이런 옷들은 이렇게 만면안 됩니다. 수능집에서만가능한 거죠, 이게. 네. 크잖아요. 최대한 넣는 데까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용 정도는 파카링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매가 더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서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맞았죠? 겹치면 안 되겠죠. 이.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웃음> 네, 제작인 것을 한번 파악해좀죠제작 보면은 이게 좀 크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쪽에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 은 손이 잘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지버렸죠 지금 똑같이 여기는 빼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둥그럽게 지금 감 봅니다. 지금 이쪽은 호매가 약간 큰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넣어 아주고 있습니다. 곡선을 그대로 돌리지. 자연스럽게 잘 돌려요. 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한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잘 떨어졌죠? 반대쪽도 겠습니다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 이동선인데. 이동선에다가 바늘을 꺾아놓고요. 여기는 파카링이 들어가도 안되고 안 들어가도 안되고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막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조금씩 줘도 됩니다. 근데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 여기는 그냥 막겠습니다. 맞만뛰 지금 준비 한번 봅니다. 약간 큰데 아까 저쪽에 저거 있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텐서 박어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능하면 됩니다. 여기 밑간시 막을 때는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여기는 좀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웃음> 그리 이렇게 맞춰서 이나운드를 정확하게 박아줘야지. 조금만 틀어주면은 나중에 다이미질할때 우리가 곡선이 안 나옵니다. 일본 말로는 암마이라고 그러죠, 암마. 이 암마이, 보로시 할 때에, 곡선이 안 나와요. 여기 나올 때좀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보로발 들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치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부분.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거 이렇게. 지대비. 근데 반대편은, 여기도 좀 반대편은 맞을까요? 그래서 쉬다 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한전에짜라놓은 거예요. 동그랗게 복선을 맞추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이반대편이에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 치는 빼주면서. 밀어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 만져줘야 되는데 여기가 딱 잡히면 꽝눌러져지흙 많이 눌러서. 괜찮아 고습니다 딱 이렇게 넣어도 괜찮죠? 다 잘해준 거곡이 이렇게 딱잘 나와야 되는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스케치와 떠졌잖아요. 손으로 뜬게 아니고 기계로 뜬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뜨겠습니다 소면도 잘나겠고요양쪽소매잘나겠잖아요 귀에도 잘 나왔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입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